몸에 평형 유지에 도와줄 네. 같아요. 평형 유지에 중추에음 관상으로의 중추음 이게 이게 지금 기적 흐름하고 이런거 이런 관상 중추에 약간 얼굴랑 관련된 거네요? 네음 조금 더 뇌처럼 겉으로 음. 보하게응지는 음. 뇌하고 반대로 해서 어, 그래요? 응오 네. 어, 그래요? 네. 그래요? 아~~ 그렇군요 폭이 약간 색깔인 이거네요? 음. 영령을 내려서 20년이요. 2이라면여기이걔네들년이요 20년이요. 20년이요. 20년이요. 이이이 なんうん。うん。<音楽><音楽><音楽><音楽>